사람이 왜 두려움을 느끼냐면은 아야 야, 너더 이런다 너너너나올 때마다 항상 이러더라 야 잠깐 풀어 보통 무지해서 두려움을 느껴 그러니까 아무 것도 모르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어제였죠 제 생일이라서 방송을 킬려다. 알았습니다 좀 바빠 가지고 물론 그 바쁘다는 게막 실제로 뭐 바쁜 건 아니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일 때 방송 키실 거냐고 아, 사실 진짜 킬 생각은 있었는데 아이 게임이 재밌어에 아, 레데리야 <웃음> 레데리 하느라고 <웃음> 근데 아마 당분간 또 레데리 할것 같아요 로아처럼 <웃음> 근데 좀 로아랑 틀린게 레데리 레데리 온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로아처럼 혼자 하진 않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수는 있어요. 주말에 아마 자는 시간 빼고 레드리만 했을 겁니다. 밥도 걸렀어요. 심지어. <웃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보통 하나에 꽂히면 되게 좀 파고드는 성격이다 보니까 <웃음> 그래가지고 좀 죄송스럽지만 은 원래 주말에 영상을 올렸어야 됐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에 보통 3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는 편인데 근데 안 올렸어요. <웃음> <웃음> 아 완전 놀았어요 생일도 겹치다 보니까 아뭐 생일인데 좀 일탈 좀 할까 해가지고 작업도 뒷전이고 아니, 근데 레데리가 너무 재밌어 진짜 그렇다고 제가 맨날 다크소울만할 수는 없잖아요 <웃음> 아 근데 이게 솔직히 좀 질리긴 했어요 이게 물론 여러분들이랑 같이 즐긴 시간을 생각하면 질리진 않는데 게임 자체가 많이 이제 좀 5년 정도 되지 않았나? 다크 소울 자체가? 어떻게 보면 5년 동안 한 거예요. 하나의 게임을 하나의 게임 어떻게 보면 5년을 한 거잖아. 플레이 시간만 봐도 답이 나와요. 당분간은 레데리 위주로 할것 같아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긴 뭐해 재밌는지 아는 거죠. <웃음> 제가 맞는 게임을 찾게 되면은 진짜 저는 죽어라 그것만 퍼든지 파는 성격이라서 아무튼 저무튼 간에 음, 나는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숙제를 뭔가 강요 받는 느낌이라서 그냥 그래서 싫어요 솔직히 레데리도 숙제가 존재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할 이유는 없거든요 난 그래서 좋았어요 레데리 하면서 그래서 아마 저는 레데리에 빠진 것 같아요 맞아 RPG 게임 자체가 하기가 힘든 게 숙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은 참 힘든 게 밖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이제 집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엔간하면 저녁이에요. 집에 돌아오면은 보통 이제 집안일하고 밥 먹고 이제 주변 정리하고 하면은 거의 9시, 8시에요. 10시일 수도 있고 그때 이후로는 자유시간은 만두 자야 돼요. <웃음> 많이 공감을 해요. 나도 몇년 전만 해도 직장인이었고. <웃음> 생일 기념 수금? 야 말이 이상하잖아 저거 미션 <웃음> 말이 와전되잖아 저거 저거 좀 바꿔주면 안 되나? 아, 일단은 바뀐 바꿨는데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0 시간이지? 0 시간 방송하라는 거가 나보고? 그럴 기도 모르죠. 아아 <웃음> 아, 이렇게 주실 필요는 없는데 아 진짜 이렇게 많이 주실 필요는 없는데 아니수뭔 수금이야? <웃음> 많이 이상하다니까 진짜. 소금이라고 말하니까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스트레임 제가 진짜 그러도록 할게요 물론 항상 그런 말이 있잖아요 초심을 막 잃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원래는 초심을 잃어야 돼요 초심을 잃었다는 거는 발전을 한다는 말이라서 제가 항상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아우 씨앞 아, 되게 안보이네 이거 이게 밤으로 고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무서워 사람이 왜 두려움을 느끼냐면은 보통 무지해서 두려움을 느껴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사실 지금 내 I 앞에 있는 어둠처럼 안보이잖아 요 이거 도끼 재밌지 않아요? 난 도끼 의외로 재밌던데? 아, 와, 얘왜안 터져? <웃음> 왜안 쓰러지는 거야. S 와, 진짜 여러분 이위에서 광신 도가 무섭습니다. 야, 어떻게 다이너마이드를한네 방인가? 다섯 방 맞은 것 같은데. <웃음> 이게 대형 해머 있냐고요 망치는 있어요 물론 망치로 사람 뚝배기 퍼뜨릴 수 있긴 합니다 아 이거 실제로 팔다리나 머리 같은 거 훼손시킬 수 있어 가지고 내가 그것까지 못 보여드립니다 그것까지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 좀 그로테스크 하니까 내가 밀접자 하면서 내가 진짜 밀접자는 솔직히 만렙 찍고 나서 안할 것 같아요 이게 힘들어 보는 아 지루 아 지루하게 보다는 내가 진짜 국세청눈도다 뭐, 뭐, 뭐, 죽일거야 뭐, 뭐, 뭐. <웃음> <웃음> 밀주자가왜 왜 힘드냐면은 조금만 충격을 강하면 깨집니다 내 일에서 싫어해 밀주자를상인는 굴러 떨어져도 괜찮거든요 물론 마차의 내구력은 있긴 한데 상인는 그냥, 그냥 거칠게 좀 멀어도 돼요 근데 밀주자는 진짜 천천히 가야 돼요 한국인들은 아마 하기 힘들걸 이거? <웃음> 어야야 야, 떨어져 이거 마차에 데미지 입으면 안돼 애들 쫓아오겠다 이제 그냥 조용히 조용히 지나가려 했는데 자 밀주가 이렇게 힘듭니다. 시원한 맥주 한잔할수 있겠죠? 단계졌다 <웃음> 그래도 다행이네. 아 저기 저기 서버로 갈까? 네. <웃음> 레데리가 의외로 핵쟁이가 진짜 많아. 내가 솔직히 닥소에서 만났던 핵쟁이보다 여기서 만난 핵쟁이가 더많을 걸요. 열번 들으면 한 다섯 번이 핵이에요. 아 진짜 아, 락스타 얘들 핵쟁이 핵쟁이를 안 잡는 것 같아. 난 정말 모르겠어. <웃음> 아야너더 이런다 너너나올 너, 너, 때마다 항상 이러더라? 야 잠깐 풀어 야씨 너는 항상 아잘습니다 <웃음> 뭐야 뭐야 이거 나잖아 와 저거 변태 아닙니까? 포효하고 싶어서 저렇게까지 해야 돼? 야씨 올리지마 뭐하는 거야 지금 아 나와 <웃음> 멍멍이 좀스다듬게좀 해주라 나올 때마다 항상 스다듬어 쓰다, 준단 말이야 아씨 진짜 Give me a drink, bartender. 아, 나 일부러 했지. 나 일부러 이렇게 했지. 크, 그래픽 석양. 솔직히 이 게임을 하든 주든 요인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내가 이이 맛에 이 맛에 내들이야지 진짜. 저 진짜 뼈 아픈 게 뭐냐면 은 이런 류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핵쟁이가 많잖아요. 이 밀매 작업 같은 경우는 핵쟁이를 만나면 정말 답이 없어요. 복구가 안 됩니다 이거는 상인 같은 경우는 껐다 키면 되거든요 그냥 그러면은 복구 돼 있어요 근데 밀접자는 그런 거 없어요 물론 락스타한테 편지 매일 문의 해 가지고 복구는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뭐 해요 어차피 또 심하면 은또 핵쟁이한테 또 받을 텐데 저는 한번 당했거든요 핵쟁이한테 한번 당해 가지고 병다 깨져 가지고 진짜 마음 아팠어요 특히나 그때 밀주배달 첫, 첫 배달이었는데 첫 배달부터 그랬거든요. 레드리트 가끔씩 부딪힘 부딪힐 때마다 좀 당황스러워요 특히나 주위에 사람 있으면은 음... 머쓱하면서 일어나요 <웃음> 그러게요 원래 보통 8시, 9시 끝나거든요 제 방송은 좀 짧아요 <웃음> 오늘은 뭐 다들 생일 축하해 주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돈으로 맞았죠 <웃음> 그냥 끝내게좀좀 좀 눈치가 보이니까 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 어, 마음속으로 좀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한 거고요